판매 종합 테이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순번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겠습니다. 판매 단가 필드의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주문 수량의 기본값을 1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고객망족도의 값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ABCDE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IN이라고 써주시고 가로를 열고 ABCDE를 적어주시고 괄호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는 들어가게 됩니다. 고객명 필드에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시고 인스트링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인스트링은 위치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유효성이라는 글자 세 글자가 있는데 효자를 찾는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의 효자가 있으니까 숫자 2를 반환해 줍니다. 근데 유효성 이렇게 세 글자가 있는데 가 라는 글자를 찾으면 가는 이세 글자 중엔 없죠 그러면 0을 반환해 줍니다 고객명은 필드 명이기 때문에 대괄호에 묶어서 표현하겠습니다 고객명 대괄호 닫아 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는 0이라고 적으시면, 고객명에 공백이 있으면 공백의 위치 값을 숫자로 반환해주고, 공백이 없으면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스트링의 결과가 0이어야 된다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면, 공백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매출 수수료 필드에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자리수에서 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유효성 검사를 줄때 저희들이 만약에 금액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조건이 있으면 크거나 같다 0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금액이 다른 필드명을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쓰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쓰시면 안됩니다. 필드명을 써야 될 때는 상단의 표시 숨기기에서 속성 시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검사 규칙에서 필드명을 이용해서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대가로 금액 필드는 크거나 같다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고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인덱스를 누르겠습니다. 창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 고유를 아니요로 바꾸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액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굴려서 아래쪽에 할인액 필드를 만들어 주시고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필드의 크기는 정수면 굉장히 큰 값입니다. 하살표를 눌러서 바이트를 해주시면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하의 숫자를 쓸 거기 때문에 255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바이트를 쓰시면 됩니다 상품 코드 필드를 선택해 주시고 캡션에 상품 번호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필드 명이 상품 코드 대신 상품 번호로 나오게 됩니다 할인 여부를 콤보 상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여부를 클릭해 주시고 조회 탭을 클릭해서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더블 클릭하시면 콤보 상자가 나오죠. 이제 행 원본의 5%부터 20%까지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목록 예의 값은 입력될 수 없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목록 값만 허용을 예로 해주겠습니다. 행원본을 5%부터 20%까지 적어주시면 되고 이렇게만 쓰면 화면에 나오질 않습니다. 테이블 커리를 더블 클릭해서 값 목록으로 바꿔주셔야 여기에 값이 표현이 됩니다.